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9월 일본 암호화폐 고래서인 자이프가 엄청 큰 해킹을 당한 이슈가 있었죠. 해킹으로 많은 코인들이 유출되어 버렸는데요. 그 후에 사이버보안 전문가팀이 본인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주요한 단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월에 일어났던 자이프 해킹 사건 그리고 어떻게 범인을 찾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프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적립투자가 가능해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고래서로 유명해요 적립투자가 뭐냐면 매달 일정 금액을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하고 코인은 자동 매입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이프 고래서에서만 산정된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고래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자이프콜에서가 9월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해킹을 당했던 걸까요?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해킹 사건에 대해 살펴볼까요? 해킹 사건이 일어났던 9월 17일, 미트코인 그리고 모나코인의 입출금 서버에 장애가 생겨서 입출금이안 된다는 건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건지가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죠. 첫 번째 건지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워낙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의 입출금이 안 된다는 건지가 나왔고 그 다음날에 서버 장행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있고 투자자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코인을 다시 버크한다고 발표하며 투자자들을 암시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다 거짓으로 밝혀진 거죠. 나니! 자이프를 이용한 테크뷰로 회사가 해킹을 다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연은 입출금용핫월렛의 일부가 외부한테 부정 액세스를 받아서 해킹을 당했고 비트코인, 모나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총3 개의 코인 약6 7 5권 정도의 해킹을 당했다는 걸였습니다 암호화폐 특징인 인명선 때문에 범인 찾기가 많이 힘들었었겠죠.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 일본에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범인이 성금을 하려고 다시 네트워크에 접속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화이트 핵가 6명이 모였습니다. 이 화이트 핵가들은 직업도 나이대도 다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학생, 근내 보안 전문가 그리고 IT 기업의 CTO 등 모였습니다. 아주 다양하죠? 자 그럼 화이트 핵가들이 어떤 식으로 범인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브록체인 기반 특징상 인명선을 지니고 있지만 거래 내연은 추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해커들이 네트워크 상에 특수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웹부 네트워크에서 액세스하는 움직임을 계속 살폈던 거죠. 이 특수한 프로그램의 경우 네트워크 상의성금 내용과 지역 등 98%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범인들의 움직임을 찾았을까요? 네, 화이트 해커들이 예측한 대로 그들의 움직임이 발견되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코인을 10월 20일에서 29일, 1 0 1 1일 안에 10번 나눠서 다른 계좌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특수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의 IP 아드레스를 확인했는데요. 그 주소는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총 6곳의 IP아드레스가 발견됐는데요. 그중 5곳은 프랑스 1곳은 독일이라고 합니다. 추적한 IP아드레스들은 일본 오사카 경찰에 넘겼고 아직 범인들이 잡히진 않았지만 조만간 잡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거래소들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많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거래소들이 해킹을 지성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거래소의 경우 해킹 문제가 자자 당국금융청에서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때 탑거래소였던 일본의 코인체크의 경우 올해 2월에 무려 5,800억 원의 해킹을 당해 일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보상했지만 결국 거래소 운영 중지를 해서 크게 이슈가 되었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거래소 해킹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비썸 그리고 코인레일 등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거래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투자자들이 암심하고 투자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이프 해킹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면 그때 또다시 연산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연산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로킹포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셨다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